오늘 게스트는 대전 한국천무원 연구원에 계신 오세진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진짜... <웃음>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통찰우주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달입니다, 달. 이런 천문에 관련된 것은 사실 성형과도 관계가 없고 건강과도 관련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게 통찰의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음식,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더 나아가서는 환경, 또 해와 달, 별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찰의 우주에 대한 섹션을 만들게 되었고 그첫 시간을 달 편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동건통 채널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게스트 분은 대전 한국 전문 연구원에 계신 오세진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세진 박사는 저의 막역한 친구이기도 하고 천문연구원에서 전파천문분야의 전파망원경 관측 운영 그리고 데이터 처리 등을 수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장님의 막역한 친구이자 천문연구원에서 전파천문분야에서 전파망원경 관측 운영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천문학이라고 하면 천체 망원경을 생각하고 블랙홀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천문학에서 실제로 여러 파장에 따라서 광학 그리고 전파, 우주, 이론, 고천문 등으로 실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파분야에서도 전파망원경을 여러 곳에 설치해서 그 거리만큼의 가상의 전파망원경을 구현하는 초장기선 전파간측계라고 하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코리안 e a n v l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 그리고 지금 관측 데이터 처리 등에 참여를 하였고 실제 지금은 관측 데이터 처리 등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문연구원이라고 그랬죠 천문연에서 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좀 계신가요? 아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제가 아니요 라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 주로 우주 분야에서 어, 행성과학을 담당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말합니다만은 천지 별 볼일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즉 어, 전파망원경으로는 실제 어, 별을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죠. 별은 영어로는 스타죠. 스스로 탄다 그래서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어, 그래서 스스로 타면서 규소나 아니면은 뭐 물분자 SIO라고 하는 그런 분자에 대해서 특이한 신호가 나옵니다 주파수가 나오는 것을 저희 전파망원경으로 수십만 해서 그걸 나중에 영상처리, 뭐 영상합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별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아, 전파신호가 영상을 또 만들어내는 또 신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달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달이 해보다 좀 간척이 쉽고 해라는 것은 우리가 낮에 이성적인 활동에 할때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달은 밤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감정이 올라올 때또 비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 좀 관련된 일이 많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7월에 슈퍼문이 뜬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지구를 공전할 때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때 7월 13일에서 14일 음력으로 치면 은 음력 6월 15일에서 16일 정도가 되는데 이때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즉 근지점에 음. 올때약 35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인 겉보기 크기가 달이 가장 큰 보름달이 되기 때문에 수풍문이 뜬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이 또 공전할 때 지구로부터 가장 원지점이 될 때는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때 봤을 때 근지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약 3만 킬로미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근지점으로 왔을 때 상대적인 크기도 크고 우리가 보는 극복이던 것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수품은있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슈퍼문이 우리가 7월에 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달이 우리가 밀물 썰물과 관련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생각에는 달이 좀더 커지면 조력이 좀더 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줄에 공을 매달아서 돌리면 어떻게 되죠? 공이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력이 그렇죠. 생기죠. 네. 그래서 지구가 달을 줄여 매달고 막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달, 지구 그리고 태양 이런 위치에 따라서 기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음. 이 기조력에서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이때 음. 생기는 게 조석현상 인데 이 조석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바다에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을 하고 또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최고가 될 때를 우리가 살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을 때는 조금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 지구 태양 또는 지구 달 태양 이런 일직선상에 놓이는 시기가 사리가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뭐냐면은 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름달이냐 금은달이냐요 관계를 따져서 만조가 가장 크게 되는 이런 시기가 사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면은 만조가 있으면 간조가 있겠죠 그때는 달이 점점점 검은달에서 보름달로 되는 시기 중간에 상현달이 있겠죠 다음에 보름달에서 다시 검은으로 가는 그 상태에서는 하얀달이 생기겠죠 그 상태가 될 때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달의 온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작은 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슈퍼문이 뜨거나 아니면 은 음력으로 봤을 때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그러죠. 음.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백중사리가 뜨면 은 사람들이 물이 많이 차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라 라고 하는 음.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때 달, 지구, 태양이 가장 일직선에 놓이니까 그때 또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깝게 되는 그 슈퍼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초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게 되어서 해수물의 높이가 3-4일 정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저지대나 아니면 낮은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침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슈퍼문과 이 지구의 관계가 백중살이 현상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자연현상이지만 은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줄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네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어, 지구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달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달이 없다면 지구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달이 없다 뭐 달이 없으면 일단 깜깜 하겠죠. 인공 조명을 좀더 많이 켜야 될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밀물 썰물 뭐 이런 부분이 없어질 거고 뭐 이런 영향이 아니겠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웃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니까 갯벌도 사라지고 해양생폐가 파괴가 될 겁니다. <웃음> 예. 그리고 사계절이 사라지게 되는데 달과 지구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서로 당기고 있는 힘 이것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얼만큼 딱 기울어져 있죠 지구본을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딱 기울어져 있죠 23.5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달이 없으면 자전축이 무너져서 만약 북극이나 아니면 남극이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한쪽은 모든 그 빙하 부분이 다 녹게 되고 그러면은 해수면이 올라가서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모든 식물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이 사라지고 또 한쪽은 바다가 되고 또는 빙하만 있고 반대는 사막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이 없으면은 서로 당기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구가 서로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게 되는데 자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하는 시간이 더 빨라져서 약 11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짧아지면 은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나 어떤 동식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24시간의 패턴이 다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줄어들면 적응을 못해 가지고 어떤 병이 생겨서 죽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루가반일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달이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달이 사라지니까 그 소행성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구로 날아옵니다 그래, 지구로 날아들으면 바로 소행성 충돌이 발생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공룡 멸종의 시대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달에 있는 분화구가 다 행성에 충돌했던 그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실제로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면 큰 크레이터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게 대부분 큰 소행성 작은 소행성들이 충돌해서 생겼던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없어지면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른 지구와 같이 꼭 있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다른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거리가 약 3.8cm 정도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 예전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갔던 우주인들이 달에다가 레이저 반사 거울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매년 관측을 하면 은 레이저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갔다가 바로 도착하는데 그 거리가 매년 3.8cm 라는 거죠 3.8cm씩 매년 멀어진다는 얘기죠? 예, 매년 3.8cm가 실제로는 아주 작은 거리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문 입장에서 봤을 때 달이 3 5만 km 또는 38만 킬로 약 3만 킬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랑 이 3008cm랑 비교하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죠 작은 거리니까 근데 이게 작은 게티끌모와 태산이죠 횟수가 늘어나면 10억 년이면 은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에서 44만 킬로미터로 늘어나고 100억 년이면 은 달이 지구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태양이 약 50억년 후에 폭발하고 또 달이 없어지는 거랑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들이 다 사라지니까 근데 사람이 100년을 제대로 살기도 힘든데 100억년 후에 일을 그냥 과학적인 재미로 생각해보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음> 오세진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달이 단순하게 자연위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고 지구자전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무리될 즈음에 달을 보시면 슈퍼문이그다랗게 떠있던 걸알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까지는 보름달을 보고 자기에 대한 소원을 빌었다면 오늘만큼은 달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달에 대한 감사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오세진 박사님과 함께 다시 2부를 이어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